영상이네요 이전 영상에서 멜번 도착 에 대해서 영상을 담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에는 제가 어, 호주의 첫쉐어하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곳은 제가 인스펙션을 참 많이 정말 한 10군데 이상을 하고 선택된 곳이에요 더러운 곳도 참많았었고요좀 무서운 곳 골목골목 골목 해서 가서 가야만 하는 그런 집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집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정말 뷰도 아름답고 정말 좋아요 이 집도 근데 자리는 없었어요 두 명이 사는 방에 제가 마스터한테 간곡히 부탁부탁 해가지고 농장 가기 전에 딱 일주일만 살 건데 정말 정말 살게 해달라 전곡히 부탁했더니 음, 그럼 한번 같이 사는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겠다 그 친구가 괜찮다고 하면 살수 있게 해보겠다 라고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그분이 허락을 해주셔서 살게 됐습니다 <웃음> 일주일 동안 머물렀구요 어떤 곳인지 한번 가보시죠 쉬웠습니다 여기는 한아파트예요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공중으로 타나시면 엘리베이터가 있겠죠? 네, 늘 기다리세요 여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14층을 세요 여기는 카드를 대면 14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카드가 없으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누릴 수 없겠죠? 참 보안이 철저한 곳이에요 와 멋진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뭐하셨죠? 그 복도를 따라가면 집이 있습니다 짜잔 따고요. 겁니다. 짜잔 케이스들이 있고 신발장이 있습니다 한국의 집과 별반 다른 차이가 없어요 방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여자 3명이서 살았던 곳입니다. 마스터와 함께 살았어요. 일주일 동안 먹었고요. 복도를 따라가면 여기는 화장실 서울할 수 있고 세탁기도 있고요. 여러가지 물건들이 있네요. 쭉 따라가면 다른 방도 있고요. 아이고, 아이고. 네. 책들도 많이 있고요. 식탁도 있고 아이고 빨래도 달려있네요. 여기는 식기들 밥을 해먹습니다 어, 여기는 베란다인데요 엄청 넓죠? 여기서 바베큐도 해먹고 그랬어요 와우 멋진 광경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 반대편이 카지노예요 멜번 카지노 지금 멜번 카지노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정말 멋지죠? 이곳은 공원입니다 바베큐도 해먹고 사람들이 운동도 많이 하는 곳이에요 네, 첫번째 쉐어하우스 어떠셨나요? 정말 뷰가 아름답지 않으셨나요? 정말 최고의 집이었다고 제가 생각하는 곳입니다. 정말 깨끗했고 멜번을 다시 갔을 때그 집을 또 살고 싶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웠던 곳이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멜번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얼마나 재밌게 또 어디를 다녀왔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